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피튼의 데이터 엔지니어 회사에서는 지니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의 백그라운드 소개를 하면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석사를 수료했고요. 졸업 후에 구글 미국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1년 8개월 동안 일을 했고 10개월 전태피툰에 입사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피툰이 해외 유저를 타겟팅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태피툰은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을 해외 독자들에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2016년 8월 공식 런칭 이후에 매년 20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190여 개국에 5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만화 카테고리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글로벌 웹툰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의 성장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피턴이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함과 동시에 데이터 활용도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그 시기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라울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회사의 다양한 분들의 도움들과 논의를 거쳐 프로젝트들을 완성해 갔고 현재도 진행형인데요. 입사 초기에 새로운 팀이 생겼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 들 리스트들이 제가 입사 이후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일부분인데요. 기존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필드에 대한 경험 지식 없이 스크래치부터 구축 테스트, 유지 및 운영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를 통해 비슷한 환경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DMS, Redshift, 그리고 a t h e n a 를 이용한 서버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입니다. 어, 데이터 분석의 처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PO분께서 쿼리로는 보기 힘든 서버 데이터 분석을 시각화해서 보고 싶은 니즈를 처음 꺼내셨고 BI2를 구축해서 주요 지표들을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데이터팀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는 서버 레플리카에 직접 커리를 하고 계셨었고 전체적인 맥락은 엑셀을 이용하거나 뭐 GA나 브레이즈, F-Slyer 같은 다른 마케팅 솔루션 대시보드들을 이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한번 툴을 결정하면 비용 지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데시나태블로등 BI 툴 결정에 있어서 짧지 않은 논의를 거쳤는데요. 구축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내 유저가 사용할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보안상으로도 안전한지를 따져보았을 때 추후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다른 BI 툴 니즈가 높아질 때 비용 투자를 더 하고 지금 당장은 퀵사이트로도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AWS 인프라 내에서 연결해서 쓸수 있는 퀵 사이트를 구축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각화하고자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할수 있었고 AWS 인프라여서 안정적이고 RDS와 연결도 간단했고 24시간 언제든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부터 시작해서 총 6시간 정도 안에 시각화 제작 및 테스트까지 할수 있었고 유저분들 계정을 추가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했는데요. 쿼리를 주면 시각화 자료를 바로 생성해주는 다른 툴과는 다르게 퀵사이트는 자체적으로 쓰는 함수들이 있어서 시각화를 만드시는 사용자 분들에게 러닝 커브가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리프레시 할 때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미드 리플리카가 과부하가 걸려서 앱에 영향이 가기도 했고요. 퀵사이트에는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퀵사이트에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서 무슨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저장을 미리 해둘지 얼마마다 리, 리프레쉬를 해줄지 설정을 해준 그런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용량이 많이 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운영 그리고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퀵사이트 러닝 커브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내 유저분들의 이해도가 향상이 되었고 점차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퀵사이트 인프라 세션을 진행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뭐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능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BI 툴에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또 슬랙 채널과 일주일 한두시간씩 멘토링 세션을 운영해서 팀의 데이터 인력이 없어도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께서도 대시보드 사용 설명 세션 같은 것도 진행해 주시기도 하고 또 PO분께서는 가이드북을 생성해 주시고 데이터셋을 보기 쉽게 잘 문서화해 주셔서 모두의 협력과 소통으로 이제는 운영이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요. 현재는 픽사이트를 전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레플리카가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 이 문제점은 더이상 이 체계로는 진행할 수 없고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팀 인력은 기술 이사님을 제외하면 d e v o 한 분, 그리고 저인데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리서치와 인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DMS를 이용해 실시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한 r e d s h i 를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DM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쪽 DB에서 저쪽 DB로 데이터를 옮겨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RDS에 있는 데이터를 Redshift로 옮겨 담아서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Redshift에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 Redshift는 분석에 용이한 컬럼나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을 데이터를 하게 돼서 RDS에 비해 훨씬 빠르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쓰던 RDS에 비해 거의 두 배의 비용이었고 빅커리 같은 다른 좋은 서비스들도 있었는데요. 뭐그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AWS 인프라 안에 있어서 계정관리에 대한 인력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MySQL과 거의 비슷한 PostgreSQL 기반이었기 때문에 러닝커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소소한 쿼리에도 동작을 멈추던 RDS에서 체감 10배, 20배 이상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데이터를 뽑아 쓰실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킥사이트와도 연동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저장해서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접근하지 않게끔 할수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24시간 아마존 서포트를 통해서 AWS 엔지니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 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DS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분석 커리를 할수 있는 환경이 시급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비용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고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리서치를 통해서 1억 건 이상 로우가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 DW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해외 리서치 결과를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 DB에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변화가 크게 감지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RDS에서 Redshift로 큰 청크, u n k full load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는 그 소스 DB에 눈에 띄는, 띄는 부하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실시간 로딩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MS를 사용하고 있고 레플리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최소 몇 초에서 최대 1시간 정도까지 딜레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DMS Redshift 파이프라인 설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챌린지였던 부분은 m y s q l 의 텍스트를 옮길 때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이슈였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MySQL 의 텍스트 필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벌처 형태로 이제 Redshift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게 Redshift에 온전하게 도달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 설명 같은 긴 텍스트들 때문에 어떻게 에러가 자주 발생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테스크가 구축 초반에 자주 멈추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모든 테이블을 Redshift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로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인력적으로도 인프라적으로도 고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레드시프트 퀵사이트를 유저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DMS 설계에 있어서 어, 다시 접근을 했고요. 텍스트가 있는 스트림과 없는 스트림을 분리해서 따로 처리를 했고요. 각 테스크마다 세팅을 다르게 해주어서 초기 2개월 동안은 이 문제 때문에 몇번 중지되는 불안정함이 있었지만 최적화된 설정을 찾는 시간이 없고 현재는 문제없이 6개월, 7개월 이상 어, 구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DB에 만약 텍스트가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분석에 필요하다면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시거나 세팅 설정에 있어서 프로덕션과 비슷한 트래픽 상황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이 케이스 말고도 다른 경우, 다른 케이스들로 뭐 데이터 타입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하게 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저희 팀에서 MySQL을 오 u r o r a MySQL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용하던 인프라 거의 그대로 단 소스 엔드포인트만 오 u r o 용으로 생성해주고 붙여주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어떠한 에러나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마스터에 DMS를 바로 붙이는 것보다 슬레이브를 사용하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판단을 해서 복제 구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인스턴스 추가 비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오로라 아키텍처는 MySQL과 많이 다른데요. 마스터 클러스터의 빈로그를 활성화 시켜줘야 슬레이브 클러스터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 여, 결과들을 보면 빈로그를 사용할 때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면 눈에, 찌는, 눈에 띄는 오로라 성능 하락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부하량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로라 최근 버전에서 조금씩 빈로그 성능들이 개선되어 대 가고 있기 때문에 dms 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전과 같이 오로라의 상황에 따라서 레이트 시프트 데이터 딜레이가 몇 초에서 몇 십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꼭 참고해 주시고 구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팀, 마케팅팀, 그리고 PO분들의 노력으로 서버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활발해진 이후에 또 다른 니즈가 생겼는데요. 바로 또 다른 RDS에 적재되고 있는 이벤트성 데이터와 Redshift에 적재되고 있는 데이터를 조인해서 분석하고 싶은 니즈였습니다. 처음에는 Redshift로 이 데이터 역시 DMS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서 분석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아테나의 f 더레이티드 t e 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Redshift에도 f 더레이티드 t e 기능을 지원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MySQL 추후에 DynamoDB로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dshift f e d e r a t e 가이 리소스를 지원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아테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MySQL과 같이 Redshift가 지원을 하는 리서스라면, 그리고 이미 Redshift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추가 비용 없이 Redshift로도 거의 똑같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Federated Query는요, 어, l a m 를 이용해서 소스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Redshift, MySQL 또는 DynamoDB 등에서 셀렉트를 해오고 아테나에서 복잡한 조인이나 n 스티 t 쿼리를 패럴하게 그러니까 병렬처리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퀵사이트로도 연동해서 조인한 쿼리를 시각화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면 람다를 생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건 AWS에서 이미 만들어둔 템플릿이 있어서 문서를 참고해서 시큐리티 그룹 뭐 스크린 매니저 그리고 엔드포인트 정도만 생성해주고 설정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바로 생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현재 데브에서 테스트를 마쳤고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메인 서버 데이터는 레드시프트로 그리고 또 다른 DB와 조인을 하기 위해 아테나를 사용해서 구축한 서버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분석을 위한 앱스 l 라이어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입니다. 탭피2는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사용자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대신 앱스 l 라이어와 같은 상용 모바일 앱 어트리뷰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앱 스프라이어의 로우 데이터들을 활용하려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었는데요. 자체 스케줄러를 개발해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EC2에 있는 몽고 DB에 저장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간단한 쿼리를 할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몽고 DB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의 스펙이 좋지 않았고 래플리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었고 간단한 쿼리조차 몇 분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시각화를 하는 것도 어려웠고 문제가 생기면 디버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EC2가 리눅스 기반이었다 보니 컴퓨터 백그라운드가 아닌 사용자분들에게는 제한사항이 되었고 어, 결국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쓰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한, 발생한 한참 뒤에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버그를 수정하는 등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의 나를 위해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의 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근 앱스플라이어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오른쪽 아키텍처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인데요.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각 플랫폼별로 예를 들면 iOS, 안드로이드 등 REST API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그 엔드포인트를 앱스 플라이어에 등록하게 되면 실시간 데이터를 받기 시작합니다. <웃음> 그렇게 게이트웨이에서 받은 데이터는 k i n Kinesis s 시스 스트림으로 보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인 S3 버켓에 파티션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게이트웨이의 보안 설정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림은 어, 플랫폼별로 따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트래픽양이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서 iOS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샤딩을 이용해서 구축하면 현재 상태로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마 추후에 팀도 커지고 데이터 양도 늘어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이 요구되겠지만 미래를 위해 처음부터 많은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단계에는 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S3에 저장되기 전에 Firehose에서 1차적으로 팔싱을 위해서 람다를 붙여주는데요. 데이터마다 라인브레이크를 넣어주거나 네스티드 제이손을 플랫하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S3로 파티션돼서 적재를 하게 되면 제이손 형태의 데이터를 아테나로 쿼리하거나 퀵사이트로 시각화하는 게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테나 또는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해서 쿼리를 한다는 것은 고비용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가 빨리 끝나도록 미리 데이터를 작업해두면 롱텀으로 길게 보았을 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분석 시에 시간도 훨씬 절약하게 됩니다. 파티션을 해, 생성해주는 가, 작업 그리고 컬럼나 파일 형태인 8K 형태로 마, 파일을 마지한후 사용해주는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year, month, day, hour로 파티션을 생성해주었고요. 1시간씩 데이터를 모아서 8K 형태로 마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셔닝과 마징 작업을 매시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 브릿지를 이용해서 매시간마다 람다를 트리거하는 그 작동할 수 있도록 어, 트리거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핸손 엑설사이즈 중에 이 작업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해 볼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데요. 이 튜토리얼을 따라해 본후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엔지니어는 항상 그 비용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인프라들도 비용이 있고 무시할 수 없지만 데이터 엔지니어가 구축하는 인프라는 평균적으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술 스택을 결정할 때 부담이 큰것 같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어떤 쿼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르고 예측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알맞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고 파티셔닝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s f l y e r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회사 기술 블로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아키텍처에 대해 게시할 예정이고요. AWS 스타트업 팀과 함께 영상 제작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 SC에 저장해서 분석하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서버 데이트를 니즈에 맞게 아세나 또는 레드시프트로 분석하는 파이프라인 구축기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들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전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처럼 이후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스타트업팀의 페이스메이커 프로그램의 도움인데요. 아키텍처의 구성 단계부터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아키텍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스타트업에서 처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시작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BI, 추천 검색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부터 구축 보수, 보수까지 해야 되고 데이터 레이크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기술과 비용의 밸런스를 맞추기도 힘들죠. 그리고 수많은 인프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저희 사례와 같이 부족한 인력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a w s 페이스메이크 프로그램은요, 프로젝트 진행 초기부터 SA 분들이 고객의 아키텍처를 리뷰를 해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고객 워크로드에 알맞는 AWS 서비스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니컬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확장 및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저희처럼 데이터팀 인력이 부족한 고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회사를 담당하는 어카운트 매니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컨택하시거나 또는 슬라이드에 제가 써놓은 에세이분들께 직접 연락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우어서 항상 도움 주고 계시는 성민님, 진우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지 않은 경험으로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쉽지 않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 태피툰 개발팀의 문화와 회사의 적극적인 서포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지식을 리서치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처음 해보는 저에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간중간 실패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다는 회사의 분위기가 저에게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처음부터 구상해 가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태피툰에서는 현재 많은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도전을 통한 성장을 함께 즐기실 다음 주인공 분들 저와 태피툰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발표를 마칩니다. 태피툰의 천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